울진군은 지난 19일 에너토피아 코리아로부터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천만원 상당의 설 명절 패키지 125개 세트를 기탁받았습니다. 에너토피아 코리아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각종 산업에 요구되는 유럽산 핵심 장비, 부품, 첨단 기술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한울 원자력발전소 초창기부터 원자로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며 울진과 연을 이어온 기업입니다. 김장호 에너토피아 코리아 대표는 제2의 고향과 같은 울진에 기부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울진 군민께 따뜻한 마음이 닿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울진 군민을 향한 진심어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이어져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강수정입니다.